잉어맨, 퍼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망치로 여러분들의 머리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뚝배기? <웃음> 뚝배기. 망치로? 뚝배기. 오늘은 망치술래잡기 준비했고요 재밌겠다. 음, 재밌겠다. 캡티브라는 게임이고, 오늘 제가 망치맨이 된다면, 늑대의 저 코를 높은 코를 납작하게 해줄거야 어, 이러지마세요 아, 이러지마세요 제 <웃음> 코엔 실리콘이 들어가 있어요 <웃음> 그러지마세요 <웃음> 아 그랬어? 미안 미안 와. 진짜 미안 자 이번에 술래는 누가 될것인가? 나만 아니면 돼 오. it's me~~ 오.. 오. 미친 사람이 술래가 됐어. 그니까 말이야. 여기서 탈출하려면 말이야 컴퓨터 네 <목소리> 대를 해킹해야 돼. <목소리> 주변에 누가 오는지 잘 살펴야 된다. 얘들아 빨리 빨리 컴퓨터 2대 남았다. 안 틀렸는데 얘들아 컴퓨터 2 대만 해킹하면 돼. 이제 한 대. 자, 이제 한대 남았어. 잠깐만. 허. 얘들아 폭죽은 허. 모아서 뭐 하는 거야? 와, 인념이 어디 갔어? 그건 몰라. 네. 인념은 유튜브 꼬미는 대규모에서 뭐소리야 야, 이것만 하면 돼. 야, 악성 구독자가 우리 구독한 거 같아. 어 있어서 일포하고 있어. 아. 얘들아 해킹 끝났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탈쪽으로 가 탈쪽으로 탈쪽으로. 탈쪽으로가 탈쪽으로 얘들아. 탈출구 좋아, 좋아. 늑대야, 너 숨어 있어. 너 마지막 내가... 목숨이잖아. 괜찮아, 이 목숨 희생할게. 같이 도와줄게. <웃음> 지금 여기서 나랑 이쪽 출구에서 놀고 있어. 빨리 와, 얘들아. 알았어. 아 이거 문도 열어야 되는구나. 아가좀아줬어 나, 나, 나. 나갔다. 나갔다. 후. 좋아. 흐흐. <웃음> <웃음> 난 아직 안 나갔지롱. <웃음> 대만 유튜버 임여매님이 아직 있다고? 나 여기 있어 여기 야 너무 구독 취소해 구독 <웃음> <너> 취소할게요 <웃음> 야 너무 구독 취소해 너무 부담스럽다 <웃음> <너> 할게요 승리 <웃음> 오케이 승리 오케이 자 다음 판 해볼까 뿅어아 이거 누, 누구야 이거 술래 <목소리> 어! 요르다어허 어! 어! 어! 어! <목소리> <너> 따라와. <목소리> 어, 너 따라와. 너 따라와. 나 불러서 따라와. 너블 만들어 줄게. 따라와. 따라와. 님 <목소리> 열심히 일할게요. 이러지 <밀지> 마세요. 못못 <목소리> 보이나? <사장님! 목소리> 뭐, 뭐, 뭐, 뭐. 따라와. 어. 따라와. 어? 들어가 있어. 어, 여러분, 인 TV에 요정 요르르를 구할 수 있는 저러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요정을 믿지 않기 때문 <목소리> 그, 그, 요정 아니고, 날파리 아니야? 아, 그, 뭐 날파리야요나 <웃음> 군대에서 본거 같은데, 저 팅커벨. 어, 도와줘, 나이, 도와줘. 아니, 나는, 나는 팅커벨이 아니라. 아, 그데 진짜 안보여줘 <웃음> 아, 도와줘. 진짜, 도와줘. 그러게, 진짜 <웃음> 누가 왜안보여주냐 너무하다. 아, 야, 야, 구하러 가고 있어. 근처야, 근처야, 시선 좀 끌어봐. <웃음> 도와줘, <웃음> 도와줘. <웃음> 도와줘. <웃음> 도와줘. <웃음> 널로 와. 널로 <웃음> 와. <웃음> 널로 와. 아, 어디서 거짓말. 너 들어가 있어. <웃음> <웃음> 너 어디서? 발을 덩덩 굴러 너 따라와 <웃음> 따라와 따라와 굴러서 와너 굴러서 구해주는 게 아니었어 아, 근데 다 매웠잖아 해킹 개꿀이야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늑대야 깜짝 놀랬네 늑대야? 어. 야, 야 늑대 야, 너 코로 청소할게 바닥 청소 닦을게 조심 도실이 조금 더러워져서 말이야 야야우 뭐 일어나줘 <웃음> 일어나줘 <웃음> 음... 벌써 구해버렸네 누군가가? 너도 어딨는거야? <웃음> 어? 아! <웃음> 아하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여기있네 으? <웃음> 난 아닌데? 나도 아닌데 아니... 뚝! 뚝 빼기! 뚝 빼기! 뚝배기. 조용히 아! 죽어가고 있어. 야 내가 걸릴 때 이때야. 지금 걸어. 넌 따라와. 후. 내가 고치고 있지. 올라갔어. 음, 요즘... 너무... 어아 사람 없지? 여기서 서서히 얼어붙어 가렴. 얘들아 우리 목까지 살렸죠. 어허? 어허? 아! 어허! 아!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웃음> 아니 이거 어떻게 도망가라고? 어? 어? 어디갔어? 이 녀석 도망갔구만. 아닌데 안 도망갔는데? 도망갔어. 에이이이이이이이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도망가? 이거... <웃음> 문 처음부터 다시 열어야 돼. <웃음> 어 그냥 죽어 그럼... <웃음> 아... 다잡았다. 친구들을 모두 다... 걸려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예요. 이거는... 댕댕바? <웃음> 싫어. 하지만 제일 소다 맛이 났던 쥐는 대가 제일 맛있었어 <웃음> 에이 싫어 거긴 안돼 <웃음> 이겼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막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판 구독 후빙빙인나 보다 진짜 무섭다 얘들아 잡히지마 무서워 <웃음> 무서워 그래서... 정말 문을 어떻게 걸? 닫는 거야, 얘들아? 이로 닫는 거야. <웃음> <웃음> 아까 했던 맵이니까 너네들 잘할 수 있겠지? 그럼, 그럼. 마스터 해버렸다고. 알았어. 얼 얼. 여민아, 여민아, 어디가. 살려주던지, 살리던지 아!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아! 쫓아오는데 영민... 어떻게.. 어? 어디로 가야되지? 쫓아오는데 어떻게 도망가! 이민아 여기 어때?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서 다행이다. 요르르 너만 남았어. 나나 아. 나 바빠. 야! 야 너랑 <웃음> 머리를 살리느라 바빴겠지. 나 바쁘다고. 제발 살려줘. 여기 너무 춥고 외로워. 어, 지을때 얼굴이 보여! 어. 어, 형, 여기 따뜻해. 아해는 거야. 왜 어, 따뜻해. 예측샷. 그거 갱년기라 그래. 어, 어? <웃음> 어이~~ 야아. 나좀 살려줘. 내가 그래야 되는 이유의 이유는? 어. 왜냐면 닝의 맨을 살리지 않으면 너 1대1 해야 어. 되거든. 어. 맞아, 나... 지금도 1대1 할 상황이야. 어. 어 <웃음> <웃음> 이건 <웃음> 그건, 그건 진짜 미안. <웃음> 널 살려줄 마음은 없어. <웃음> 정말 내가, 의리가 없는 아녀석이구나 내가 힘들나 살려줬는데 인 괜찮아. 나도 유찮아 나도 나를 <웃음> 미안해 나말아 나도 괜찮아. 눈팅이 너무, 이 너무 이 오, 오, 오. 오... 웃음만 나와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냥 웃었어... 요리야, 뒤에 진흙 대가 죽었는데 왜 살아있는지 궁금하지 않니? <웃음> <야>. <웃음> 신흥대는 죽어있지 않았니? 아... <웃음> 소름끼쳐~! 아... 소름끼쳐~! 야, 요르르 왜 죽어있어, 여기서! 어이없게! 아 <웃음> 요르르! 왜너 거기 누워있어! 여기가 편해서... 여민아! 넌 아, 이제... 문이랑 뽀뽀하고 있어! 아... 아... 문은 생물이 아니야! 아아아아 아,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얘가 날 팽이처럼 굴리고 있어! 털라라털라라털라라 아, 날, 날로... 어? 어, 뭐야? 아니 너는 나는 미오라고 해, 너를 타둘 거야. 미오야 아... 여기 너무 냉방이 빵빵해. 요즘 여름이라 더운 줄 알고. 여기 에어컨 좀 꺼져, 너무 추워. <웃음> 어림도 없어!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캡... 캡티브? 캡티브 게임 해봤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오, 이녀,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 <뾰> <뾰> <뾰>